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막동불행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저녁에 멘트를 날릴 이유가 없는데 제가 멘트를 날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고 이번주에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전국적으로 이게 비예보가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꽤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바이크를 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을 끝내고 지금 가게에서 딱 나왔는데 기온이 그렇게 차가운 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잠깐 반발이나 할까 해서 여러분들을 깨웠습니다. 뭐 밤에는 빛이 많은 곳으로 가야 보여드릴 게 많은데 군산이 뭐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라이딩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짧게라도 한 발이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 하구뚝을 지나서 다시 군산으로 오는 아주 짧은 코스죠. 네, 다 왔습니다, 이제. 짧게라도 좀 타니까, 어, 굉장히 이거, 의외로 매력적인데요. 이게, 반발이, 반발이, 왜 사람들이 하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.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, 어, 굉장히 상쾌하고, 이게 날씨가 뭐, 이제 안 추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, 날씨가 추웠으면 조금 그런데, 저희, 조만간에, 군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반발이라도어떻 추진을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반발이 영상 잘 마쳤습니다 어, 주말에는 다시 또저 다마스를 가지고 캠핑하는 영상 또 즐거운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